얼굴로 하고 싶은 거는 당연히 뭐 다시 SNS 활동을 하는 거겠죠? 네, 포토샵이나 이런 거 없고 네 포토샵 네, 네, 그렇죠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열심히 제가 포토샵을 독학해고 지금 어느 정도 프리랜서 준프로에 있어요 포토샵을? 네 와, 그럼... <목소리> 안녕하세요 수련입니다 내일 드디어 인생 첫 성형수술을 하게 되는데요 음, 내일 하게 될 부위는 안검하수 앞트임, 지방재 배치, 여기에 콧불축소, 그리고 비주 올리는 거, 그리고 콧대, 그리고 지방이식을 하게 될 건데요 이마, 볼, 턱, 팔자주름까지 지방이식을 하게 될것 같아요 원장선생님이랑 상담하면서 막 엄청 긴장되고 떨리는 것도 잘 해주시고 이렇게 많이 누그러뜨리시고 해두고 좀 긴장이 풀렸어요. 이뻐져서 뵐게요. 안녕. 안녕하세요. 수연입니다. 오늘은 제가 수술하고 부목되고 4주가 흘렸는데요. 제가 눈 수술, 코, 지방 이식을 했었는데 지금 한번 보여드릴게요. 되게 자연스럽게 됐죠? 제가 원장님한테 말씀드린 대로 자연스럽게 돼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너무너무 행복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수연이에요 풀페이스 지방이식이랑 눈코 성형수술한지 부목되고 벌써 6주가 하려는데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눈 붓기도 어느정도 지금 다 빠졌고 코도 되게 이제 라인이 다 잡힌 것 같아요 그리고 지방이식한 것도 아직 남아있어서 얼굴형도 딱 잡힌 모습이라 지금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원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이뻐진 모습으로 뵐게요 안녕